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혜입니다 네. 다른 분들 찍힐까봐 이쪽으로 좀 어두워도 양해해 주세요. 어, 어, 네, 저희 주문 먹을 건데 곱창 3 인분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응. 한두 개까지 아두 개까지만 돼요? 세 개는 적아요 그럼 이거 중자를 주세요. 중짜를 당한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곱창이 엄청 유명한 우정양곱창이라는 데로 왔어요.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제가 중앙회장이라는 곳에 곱창 정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랑 같은 곱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리뷰를 보니까 완전 곱비뭐 꽉꽉 차있다는 라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 곱창 매니아 니겠습니까 기본 세팅은 엄청 심플해요. 생간, 천연, 파김치인 것 같고 양파절임인 것 같아요. 파절임. 계란찜 거의 계란탕 수준으로 국물이 꽤 많은 계란찜이에요. 아, 아, 술도 안 먹는데 속 풀리는 기분이다. 곱창이 나오면 그냥 먼저 한입 먹고 그 다음에 소금을 찍어 한입 먹고 참기름 찍어 한입 먹고 이 양파 절임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 보니 좀 매콤할 것 같고. 신나오네. 넣어볼게요. <목소리> 맛있게 음 미쳤어요. 소금에 찍어서. 음 빨리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기름장. 영통도 아금우 음 소금. 소금. 음, 이게 왜 맛이 진한지 알겠다. 기름지니까. 음. 음. 진 식빵조차도 맛있어 보이는데? 양파에 담궈서. 와, 고춧가루 넣은 양파절임 같은 맛인데. 그냥, 곱창이 진리라서 다 맛있다. 자, 부추, 부추이추입니다 음, 어, 완전 프랑스인데? 근데 여기 왜 맛집인지 알것 같아요. 많은 곱창을 먹어봤지만, 음. 진짜 이렇게까지 맛있다라고 하는 곱창은 제가 몇, 몇 군데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거의 정말 으뜸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최고예요 음? 조금 푹 사근, 사김. 사김치가 그냥 먹으면 많이 는데 이렇게 좀 기름기가 있는 애들이랑 먹으니까 대박이, 대박이네요. 곱창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염통이 진짜 신선한 게 느껴져요. 뭐랑 먹어도 다 맛있어서 봉인데요, 먹을 때마다. 뭐랑 먹을 때. 거의 양파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곱창이. <웃음> 이렇게 기르기가 많았나? 대창이랑 막창이랑 지금 먹어봤을 때는 곱창만큼 그런 감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소함 보다는 그냥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맛이랄까? 근데 이제 웨이팅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빨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은 개인적으로 곱창은 역대급 별 5개 마늘과 감자도 엄청 맛있어요. 대창이랑 막창은 약간 모르겠어요. 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픽은 곱창과 영통입니다. 우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